내가 오늘 꿀템을 또 가지고 왔지 이게 그거야 울트라 웨이브라는 곳에서 샀거든요 이게 울트라 웨이브라는 곳에서 산 건데 아산게 아니라 저는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이 제품을 선물을 받았는데 울트라 웨이브에서 이게 애들 뒷병 치료하는 그런 어 우리도 피부과 가면 막 레이, 레이저 같은 거 받고 그러잖아 근데 레이저는 아니고 약간 LED 같은 걸로 애들 귀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구라고 해서 아시더저 애들한테 좋은 거 아니면 안 받는 거. 근데 우리 집 애들 하도 귀가, 귀 상태가 별로여서 한번 봐봤어. 일단, 넘어라! 넘어라! 응, 협상 광고인.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뭔가 되게 그거지 않아? 약간 무슨 요즘 애들이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앨범 같은 거산거 거 같은 기분이다. 뭔데 이쁘냐고 그러니까 상자 뭔데 이쁘냐나 이거 상자 안 버려야지. 원래 상자 버리는 거 국룰인데 상자 안 버릴 거야. 자, 일단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사용 설명서도 겁나 예쁘게 약간 요즘 애들 스타일로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국내 최초 빛 파장을 이용한 펫 전용 귀 관리기. 이 옆에시 왜 필요한가요? 부작용 없는 LED 파장을 이용해서 반려동물 귀속 건강을 관리하세요. 우와. 우버버. 뭔가 온거 굉장히 좋아보여. 일단, 생긴 거 이렇게 미니하게 생겼어. 빛이 미니 나요. 이거는, 여기, 여기 있는 빨강, 파랑은 이제, 이, 뭐야, 귀에다가 이렇게 쐬주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피부에다 하는 거라고, 스킨이라고 써져 있네. 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오. 이걸로 효과 본 사람이 많다고 후기에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받았거든? 보니까, 아까 보여준 이 파란 빛이랑 빨간 빛으로 세균을 감소하고 세포 재생을 시켜주고 통증, 염증 억제 효과 그러니까 귀병을 이걸로 낫게 해준다 뭐 약간 피부병을 이걸로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나? 어 뜨겁지도 않아 뜨거울 줄 알고 해봤거든? 3 0도 이상 안 올라가니 안전합니다 라고 써있네 그래서 일단 타투를 귀청소를 해주고 이걸로 한번 빛을 쐬어 줘볼게 타투야 일단 요 예쁜 케이스 이렇게 슉 넣어놔야 돼 타투야 일로 와보세요 왜 타투씨 귀 청소할 때가 되셨죠? 타투 일로 와봐 타투 타투야! 타투야! 굳이 엄마가 거기까지 가야겠니? 이 몸이 무거운 엄마가 너한테 가야겠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귀 청소하러 오셨다고요, 고객님? 어, <웃음> 완전히 있어주시면 은 제가 귀 청소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귀 상태를 좀 볼게요. 잠시만요. 헉, 봐봐, 벌써 여기서부터 이 까만 게, 까만 게 있잖아. 그치, 타투야? 일단 한 번만 닦아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자, 얼굴 주세요, 얼굴. 얼굴, 고객님, 얼굴 빨리 주셔야 끝나요. 고객님. 고객님 한숨 쉬지 마시고요 누워보세요 여기다 얼굴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화내지 마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네네 귀를 음, 이거 봐자 고객님 그러면은 한번 세정제를 넣어볼게요 누워보세요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A few moments later.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객님. 귀가 붓고 간지러우신 고객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다려봤어. 기다렸어. 긴 부분으로. 어, 어, 어, 가만히 있었어요. 어떤가요? 이거는 여기 높지 않아서 따뜻하게 고객님 기분 좋게 고객님의 귀를 치료해주는 중입니다. 세균을 일단 파란불로 세균을 없애드릴게요 이거 몇분 동안 하냐고? 이게 귀에 얼마나 하는지 정확히 나와있진 않은데 한 시간 해, 한 시간 동안 해도 안전하게 설계해 놔 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해도 상관이 없대 응. 귀 안을 치료 중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해가지고 많이 봤다고 후기에 써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귀 안에 지금 타투가 귀안이 조금 부었거든요 귀병 있어서 좋으세요? 잠이 솔솔 오세요? 잠이 솔솔 오시니까 제가 이제 특별히 서비스로 노래까지 불러드릴게요 아! 노래 서비스 종료할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노래 서비스 종료할게요 꽁지에 줘봐야겠다 꽁지야 일로 와봐 꽁지야 일로 와봐 꽁지야 꽁지야 도망가지 말고 얘들아, 뭐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이 좋은 걸지이 편안하고 좋은 거사돌 사. 아 사. 어, 이거 귀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걸로 이제 세균을 다죽이는 거야. 이빛으로아아이아아 이거 아아거아아아 따뜻 기분 좋아? 꼬리로 대답함다자 끝나셨어요 따뜻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랑해요 입얼치 잘했어 <웃음> 내 피부 야지 먹지 마세요 내 피부에 의한거 용기 도망가서 잡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몸이 무거워서 저 아이들을 잡아올 잡아올 겨를이 없다 잡아올만한 체력이 없다 너희는 아주 어? 엄마 어 알겠어 이거 지금 울트라 웨이브 샵에서 사면은 마스크 살균기까지 덤으로 준대요 약간 살균 왕 인가 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